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저전번 어,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이 네트워크 이거를 아주 정상적으로 하려면 은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면서 고치면서 뭐, 당장의 문화기 때문에 그냥 당장에 고쳐지진 않겠지만 은 우리가 에,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식이 제대로 돼야지 에,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늦어도 꼭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에, 제가 그 책에도 한번 이렇게, 제 책, 요번에 새로 나온 책에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가 인식, 인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서 막 이제 열정이 끓고, 와, 비전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끌어올라야 그랬을 때이두 다리가 사업을 전달하러 가든 제품을 전달하러 가든 이 전달하는 일을 거절을 두렵지 않고 그렇게 하게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머리에서 인식이 어떻게 잡혔든 간에 잡혀서 이 그게 내려와서 가슴이 끌어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세 두 다리 행동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이건 뭐 심리학자들이 아주 고전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책에도. 에, 에, 그, 그 부분은 요번에도 다 들어갔는데 뭐냐면은 자세가 안 잡혔어요. 그 인식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그배드민턴을 52살에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목숨 목발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공부한, 공부한다고 피곤하면 공부가 안될것 같아갖고 운동을 이렇게 안 하고 또, 그리고 또 타고나기를 또 키만 컸지 운동신경이 좀 떨어집니다. 상당히. 그냥 뭐 자다 안에 그래서 목선목발, 그, 소리를 많이 했는데, 52세, 꽃배드민턴을 배워보니까는 앞에서 이게 커트만 해도, 어 다들 박수 쳐주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키가 크니까 막 팔만 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뭐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뭐 레슨 6개월 받고, 이 정도 치면 됐지. 그서 복식, 그에뭐 열심히 쳤어요. 그냥. 야, 생애 그렇게 재밌게 친 운동이 없을 거예요. 재밌게 한 운동이. 그냥 미친 듯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엘보 다쳤지 다리 다쳤다 다리 퇴행성 관절 염 왔지 가뜩이는 나이도 먹은 데다가 그래서 6년 치다가 결국엔 눈물을 먹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머릿속엔 제가 뭘 잘못 생각을 했냐면 아 인식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늦게 배우고 나이가 먹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려면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6개월 레슨 받았으면 됐죠 20년 를쳐 가지고 저랑 비슷한 체격에 벤츠 타고 다니는 저랑 같이 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랑 나이도 뭐한 서너 살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완전히 제가 보기엔 선수예요 완전 선수도 a급 선수였는데 20년을 쳤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또 레슨을 또 받고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저는 꼴랑 막 배운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이 내가 뭐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난 즐겁고 땀나고 운동 되고 하면 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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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되고 그게 다 인식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저하고 어~ 복식을 같이 칠려고를 안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 이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좀그 그 잘하는 사람만 고만칠려고 그러지 저같이 못하는 사람하고는 잘안칠려고 하는 걸로 에유 인간들 참 못됐다 그러고 전제에는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몇년 뒤에나 이런 거를 알게 된게 뭐냐면은 제가 스텝을 제대로 못 봐요. 그거만 보면 그냥 막매드맥트 보일만 그거만 보면 셔틀콩만 보면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니까 저같이 스텝을 제대로 밟지 않는 사람을 하고 하면은 충돌사고 가납니다 그러니까 저랑 짝 먹기를 싫어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별난 인간들 지들이 치면은 뭐 얼마나 잘 친다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따를 시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알고 인정을 한다는 것부터는 뭐 알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갖고 어 이거 했다가 병원 만들겠다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하나 잘못한 것 내가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선수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기본 스텝을 최소한 기, 기본 스텝 정도는 제대로 밟아야 그 길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길을 엇나 가니까는 그쪽 사람은 제 길로 들어왔는데 제가 남이 칠 것도 내가 쳐버리고 막이게하다보니까 충돌하고 뭐 책끼리 부딪혀 갖고 그 비싼 30 몇만원 짜리 책가 그냥 부러지질 않는 막 이런 일들이 나니까 저를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라도 알고 난 다음에 아 마음적으로 그렇고 결국엔 그걸 적게 됐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거를 6년 열심히 치다가 병신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뭐사랑하네그또그 그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패를 끼친 거죠 그려 놓고 저는 저대로 오해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인식이 하나 잘못되면 은이 자세가 안 나오니까 열정도 끌지 않으니까 이게 나가는 게다 헛다리가 나가거나 나가서 맨날 사고나 나는 그런 일을 한,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 지금 뭐 네트워크로 돌려서 지금 12년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인식이 잘못된 게 직급도전부터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직급 도전의 기치를 들고 나섰습니다. 여기 책에도 이렇게 나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2014년도에 만든 책입니다. 사업 설명. 그때도 4천 원에 팔았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요거보다 많이 작죠. 이게 A4 사이즈고, 요건 고그 저기 그 대학노트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백이 들어 들어가기도 좋고, 이건 좀 거치형스럽고 이쪽 부분이 말립니다. 그래서. 처음엔 큰게 좋은 것이요. 그래갖고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 근데 여기 이제 마케팅 플랜이 나오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 하신 지 10년이 안 되신 10년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보상 플랜이 회사에서 마케팅 플랜을 얘기할 때도 직판 마진이라는 게 1번이 있었습니다. 직판 마진의 수익률이 60%예요. 여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60%? 그니까 19만 2천 원에 소비자가를, 어, 해놨는데 14만 8천 원. 한 세트 가격이 14만 8천 원이니까 그렇게만 팔아도 60%가 막 나옵니다. 근데 그거 더 받았거든요. 그리고 막 하고 어떤 양심적인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그럴 수 없다 해서 30만 6천 원에 받은 거를 나누기 4하면 7만 6천 500원, 7만 6천 500원 그대로 판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방판 방판 시절에서 이게 2014년도에 만든 책인데 2015년, 16년까지도 직판 마진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9만 2천 원짜리를 나는 양식 거 7만 6천 5 0 원에 그 대신 회원 가입해. 그, 그런 걸로 그래서 싸게 먹으려면 그래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자고 소비자 할인 카드가 나온 겁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소비자 할인 카드. 그러니까 회원으로 등록해서 해야지 76,500원에 받을 수 있어. 지금도 회원 등록카드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분들은. 그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거지만 저는 이제 회원 등록카드는 안 만듭니다. 지금 내가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할 때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만들거든요. 근데 사업설명서는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직판마진이라는 거는 이때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2010년도에 이 직판 마진만 가지고 어 생업을 유지하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소액에서 방판이죠 그래서 2011년도 1월달서부터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욕 많이 하고 그 60%씩이나 직판 마진을 보고 그 했던 분들 아주 신나 그래도 해몽이 엄청 잘 팔렸거든요 종좀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니까는 회사에서 그 체제를 바꾸니까 욕하고 나가고 뭐하고 나가고 뭐 이런 분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2, 3년 지나서 요, 요 책을 이제 만드는 그 시점까지에 그래도 그때는 물밑에서 있었는데 이때부터 막 로얄들이 그냥, 그냥 삽시간에 그냥 막 여기저기서 로얄, 저기도 로얄 막 로얄이 2014년도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다 임페리얼 됐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작전들을 보니까 요, 원,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 세트 가격이 14만 8천 원, 끝내 10만 pb. 두 세트 가격이 20만 3천 원, 그래서 계단 가격으로 치면은 10만 500, 아, 만5 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10만 pb. 30만 6천 원에 파는 4세트도 10만 pb.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아주 이거 거의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 했던 분들은.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주 삼각형 복제로, 요번엔 내가 가고, 다음엔 니가 가고, 그 다음 좌가 가고, 그 다음에 우가 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삼각형 복제를, 이거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이게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14만 8천 원에 10만 pb. 그것만 가지고 직급을 사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비슷한, 이제 로얄 근처까지 가는 아주 초기 멤버들이죠. 이, 예, 넘버로 보면 다 1000번, 2000번 때 안에 드는 그, 그분들이 딱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138,000원에 10만 피비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니까. 30, 짠거 아니야. 30만 6,000원에 4세트면 7만 6,500원에 살 거로 왜 138,000원에 사서 그 피비가 뭔데? 맨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게 기류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삼각형 복제라 했던 그 그룹이 뭐 치고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다. 뭐, 유류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비전을 보고 들어온신분들에요 그래서 그냥 막, 한 줄로 쭉 내리고, 그 옆에서 그냥 치고만 나가면 돼. 그래갖고, 막, 카드 딜러 대고, 막,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 당시에, 이 당시에 회장님이 그 사람들 다 당상에 올라오라고 그래갖고, 석세스 세미나. 그때는 여기저기서 하지 않고, 송리산에서만 했거든요. 저 제일 앞에 한아 있었어요, 제가. <웃음> 그랬더니, 쭉다 나가더라고요. 40명 나가더라고. 여기서 3천만 원 월에 3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 다 나오더니 라1 1등서부터 40등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스폰서도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알죠. 몇명 올라갔으니까 그냥 쫙 올라오니까 회장님이 자우자 시켰다고. 요 다시는 그따 없지. 그 카드 그 거서 가는 게 그게 뭐,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갖고 지금도 임페리얼 되신 분들이 감히 회장님을 회장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회장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얼마나 팔팔 뛰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공산주의 국가당인데 네트워크 회사에서 회장님이 나왔고 회장님이 직접 양심선언하듯이 그렇게 그냥 다 불러내가지고 못하게 어찌나 의지가 강하셨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초대돼서 와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도대체 뭐야? 저도 놀랬으니까 야 네트워크 회사에전 그때만 해도라도 제가 2010년 5월 달부터 다녔으니까 저 그래도 꽤나 다녔던 사람인데, 전 놀랬다고. 전 기존이, 기존이죠. 신기가 아니죠. 아, 야, 여기 회장님이 보통, 난 그때부터 박한규 회장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야,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고 나서 저는 회장님에 대한 그 마음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뭐, 그, 로얄, 뭐, 리더스인가, 걔네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마이크로는 뭐,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네. 그러고, 씹든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믿음은 하여튼 별할 거없습니저 뭐 같은 사람이 뭐, 회장님을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직급 도전의 역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으로 됐어요. 그래서그 문화가 지금까지 와서 지금도 인터넷 판매 뭐 그렇게 아직까지도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아 잡아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고 그죠 그리고 수당은 수당대로 받아 먹어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팔아 갖고 현찰 만들어 아 이런 좋은 거를 어, 알았는데 언제까지 목숨 끊어질 때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 있고 관심 없어요 뭐 내가 뭐 누구를 이용했네 이런 양심 같은 거 이미 없어진 지 오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독보섭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 회사에서 뭐 정지 해지 뭐다 시키고 뭐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돈이 되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근데 자 지금 제가 요번에서부터는 그 직급 도전에 대한 거 그거 역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간단 정도 그리고 또 증거자료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다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더 연구하고 더 이렇게 책에 객관성을 가, 어, 보장하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에터미를 연구해도더 많이 연구했죠 그리고 신념 하나만큼은 에터윈보다더 좋은 거는 세상에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럴 수가 없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란 게 어떻게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을 상식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시켰잖아. 난 그때부터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상제를 하고 해서 지금 그분들 다임 인패를 했어요. 그 자리에 다 있던 분들입니다. 한두 명, 뭐, 그 분은 진짜 거의 못 봤는데 했더니 그분도 뭐열 번째인가 되신 분 있죠? 그분도. 알고 보니까 회원번호 4번 4번 40번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그렇게 했던 분들은 이미에서 상한선 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인터넷 재판매 금지시키고 그냥 그걸 잡아내려고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직판마지라는 게이 책에도 2014년까지도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2015년도서부터는 직판 마진 이란 용어 자체는 빼고 1번이 후원수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하나가 빠졌죠 그 다음에 2016년과 17년도서부터 해가지고 그 문제가 많았던 14만 8천원에 10만 pb 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만 4천원 그게 한계 불과 몇년 안되거든요 제 기억에 한 5년 4년 5년 5년 6년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 0 2 2년께2 0 1 18년도, 2017년도, 18년도쯤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마치 공식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회장님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단상에 끌려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은 했는데요. 그런 분도 다 임페리얼 됐어요. 그 이후로 나와서 그분들이 안 했나요? 나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이 이미 로얄돼서 5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인데, 뭐 한다고 그것도 회장 하지 말라는 거 하겠어요. 그 밑에, 너만 로얄이야? 나도 돼야지. 그래서 그 밑에 팀장서부터 뭐해고 그들이 더 그냥 난리치고 그렇게 해서 문화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문화를, 이 문화를 오늘 아주 그 직급 도전에 대한 그 역사를 갖다가 좀 어, 읊어주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거니까 기본적인 그 흑경 역사 흑 역사죠 아주 안 좋은 역사 그걸 갖다가 이면에 있어서 회장님 모르게 그냥 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회장님 한몸으로 다 그걸 그걸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운영 운영의 주체는 우리는 자영사업가니까 회장님의 애텀이라는 회사하고 저 코드를 받은 저는 자영사업자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뛰고 세금 뛰고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예요. 회사에서 그 코드를 받은 자영업자예요. 동등 자격입니다. 일한주를 갖고 있어도 주준 주주 아닙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만약에 우리의 운영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거에 간섭을 했다 그러면 계열사를 통해서 장난치고 있는 거라고 상법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운영에 못 참여 운영을 갖다가 자주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직급 도전이 횡행을 한 겁니다. 그, 아주 그건, 뭐, 저도 알고 있는 건데, 그 꾼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직급 도전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직급 도전이 아니고, 직급 도전 문화가 이렇게, 그들이 다 지금 상위, 최고 상위가 돼가지고, 그 밑에 수아들이 지금 뭐, 10년을 했네, 뭐 했네 해가지고, 다, 아직도 그들이, 어, 마이크로, 마이크로 책 금서야. 그리고 마이크로, 그, 저기, 유튜브 보지 마. 그들이 집단으로 저러갔다가 그렇게 못 사게 하고, 못하게 하고, 뭐 집단민원을 놓고 별질환을다 했는데도 저한 번도 제재를 당한 적 없거든요. 다른 얘기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인제는 그래도, 아우 쟤도 무슨 백이 있나 봐. 서백 하나도 없어요. 회장님 한번 만나뵙고 인사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그냥 내버려두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문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화는 얼만큼 이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지금까지 아주 이게 렇 완전히 켜켜이 쌓여가지고 중간에 지금 국장 심년 하시는 분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분들도 그 시스템이 뭐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서 해 줄줄이 사탕 갈때 같이 이렇게 그냥. 그게 팀워크고, 그게 재심합력이고, 그런 거 아니야?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보고 배운 게. 그리고 시스템 도전이라고 정통한 거를 갖다가 제대로 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래니까 굳잖아. 그런 것도 있고, 아, 배우려니까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다 넘어갔어. 제가 그때 시작할 때가 52년. 그러니까 2010년도 5월달이니까 그때가 50세에서 아주 팽팽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어느 정 64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저는 그때만 해도 딱 제가 중간이었어요. 중간이었는데 떨어져 나갔 사람 다 떨어져 나오고 지금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나이가 저보다 위거나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낮거나 요 정도 사람들이거든요. 다6 0선는다 다 넘은 거죠. 나이가 60대 뭐 50대 후반이거나 젊은 사람이 그다음에 60대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세대가 지금 그로부터 그때서부터 스마트폰이 우리 회사 창립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스마트폰이 막 이제 막 보급되고 막 그냥 대중화되고 이랬는데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대들이 어 저희부터 한 10년 뒤에 있는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50대 중반 그러니까 그분들 그 아래로 보면은 이제는 뭐 그분들은 스마트폰에 완전 단련되어 있고 진짜 모든 거를 다 모든 소통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뭐 하는 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는 세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꼭대기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하단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란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시스템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는 기 지금도 합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국장님들 뭐뭐 뭐 등등등 그분들이 뭘뭐 하려고 그러니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요즘은 책도 나왔죠. 그도 제가 그 석세스 식스템 가이드 그런 책도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알아듣고 하시는 분들도 무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알아듣는 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사실은 근데 아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뭐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뭐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럼 저 밑에서는 직급 도전해서 뭐, 뭐가 뭐 올라와요 그러니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또저 밑에서 또날지 쳐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는데 내가 10년씩이나 해가지고 또 밑에서 올라오고 한 줄은 또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뭐, 아이고, 이건 뭐안 되겠어? 그리 관성이 그렇게, 습관이 그렇게 잡혀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제가 오늘 얘기하자는 거는 문화 자체가 직급도전 문화가 완전히 붙여졌거든요. 저 때문에 지금 10% 20% 깨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박살이 날, 날 거라고 저는 아주 5년 내로 아주 박살이 나서 없을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점점점 이게 보급이 되는데 제가 문화라고 그러니까 아휴, 좀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그러자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쉽게 예,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메이 다이아몬드 출신이라고 그랬죠. 아메이는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메이에서 기초해서 애터미스럽게 애터미에 맞겠고 왜냐면 저도 애터미를 만 12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 문화를 모른다고요? 내 나름대로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제가 저또 대학 때저 전공도 마케팅입니다. 정통 마케팅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제가 좋아서 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되는 거는 두 개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메이 식의 문화하고 지금 우리 애터미 식의 문화를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대별되는 점 하나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문화를 이해를 할 겁니다. 아메이는요. 여기를 얘기하면 뭐 스타마스터 그래서 저요번에 로얄 갑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위에 스폰서들이 한 사람씩 상담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상담, 어우, 결단하시고 그건 좋은데 지금 개보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구조에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사장님은 가신다고 하지만은 이쪽에 5번 그룹, 6번 그룹은 그러면 너무 빈약한데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자생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잃게 됩니다. 자기네들의 경험을. 그러니까 스폰서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그러는게 아니고 왜내 위에 직 스폰서 그 위에 온라인 스폰서들이 이구 동성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 아닙니다 그러고 아니면 100이면 100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무슨 그거라고 억 아, 그래요 그러고그 사람들은 월남에 가서 그 저기 월남전을 갖다다 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같은 분들이 아주 그것도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딱딱 짚어주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도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총장 갑니다 여기로 얘기하면 총장 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름대로 크,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총장 가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 정도라면 은 아, 가도 됩니다 아, 이때 또안 가면 또안 안 됩니다 그리고 딱 그게 나오니까 그럼 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새로 나온 햇병아리 pb가 뭔지도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 pb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그것도 한참 계산해야 되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한두달 적다 이렇게 해서 왜넉달 다섯 달 이렇게 개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냄새를 맡거든요 어 이게 예, 이렇게 얘는 좀 이상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그냥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그래갖고 갈때 같이 가야 됩니다 뭐 이게 재심 압력 아니겠습니까 뒤먹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네트워 음. 사업은 해내는 겁니다 해내는 사업이지 만드는 사업입니다 응? 음? 뭐 이따 소리 해, 내고 판매사는 가봐야지 알지 가보지 않으면 맨날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주 그 달콤한 얘기들 그 왜냐면 2,3개월 차들 나오면 빨리 200 받고 싶거든 그거만 따면은 그냥 계속 200이 나오는 줄 알아 20도 안 나와요. 그거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도 안 나와요. 빵이에요, 빵. 카드 긁어 갔는데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현혹을 당한다고. 그래놓고 나서 그들을 간, 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고 그런 거기에 배제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왕따 시켜요. 우리 로얄 그룹의 너희들이 로얄 이 그룹에 들어와야지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차별화를 갖다가 그것도 차별화라고. 마케팅은 차별화거든요. 시작도 차별화. 차별화라는 레지는 특화입니다. 차별화되지 않고 특화되지 않는 마케팅은 안 되는 그거예요. 그건 100% 100점 1배거든 100%, 100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완전 차별화를 시킨 게 왕따문화, 간택문화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간단 명예 카드 그을 거야? 안 그을 거야? 아니면 넌 왕따, 아니넌 이거, 넌뭐 그쪽에서 뭐 왕따 돼 갖고 하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원래 있던 아메이 아메 조직에서는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파트너들이 힘듭니다. 사장님은 어떨지 뭐지만 파트너들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백면백 100 말리는 문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왔을 때 네트워크의 그 네트워크의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애터미는 12년 전서부터 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 빨리 저 인간 왜 안가 3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저 인간 말 그렇게 안 들어 지들끼리 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들끼리 는 저는 복도에서도 들었어요 제가 종로에 납품을 많이 들어가니까 뭐 예, 나 지금 10년 전에 복도에 나와서 핸드폰 받으면서 저 인간들 말 더럽게 안 들어. 자기 스폰서하고 얘기하는 거야그 그죠? 그 사람들은 그 파트너들을 갖다가 파트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영원히 같이 가야 되는 그게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 저 인간 말잘 들어? 말안 들어? 카드 그거 얘기는 카드 잘 긁어? 안 긁어? 쥐불도 없어. 카드 한도도 없고 카드 자체가 없네. 저 인간은. 이렇게 돼버린 거 그러니까 그나마 카드가 한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 왔다 그러면 아주 온갖 가문 인설다 해가지고 자기네 패에 끼게끔 만들고 차별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화화 돼 있어요. 지금은 어뭐 인터넷 그것 판매 금지시키고 막 숙청, 뭐뭐 뭐 해지 시키는 사람들 명론을 막 띄우고 그러니까 그런더 암암리에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도 이거 그 문화가 첫 번째 그런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속여고 판매사는 가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거가 첫 양심을 어긴 짓이니까 그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사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기치는 겁니다. 덕심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집단으로. 그러니까 는 그거 절대로 문화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빨리 판매사를 보내야 된다는 그 문화가 아니지. 애기가 어떻게 처음부터 서 걸음마를 걸음마도 못걷는애를 뛰이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t, 2t, 3t, 뭐, 이렇게 해서, 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차곡차곡 밟아가다 보면, 집단으로 그렇게 해서, 복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누차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백서 베이직 해서, 기본에 입각해서, 그렇게 가는 거가, 습거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 세력들이, 1t, 2t, 3t, 4t,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력들이 커서, 집단으로 성공하는 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타날 거예요. 거의 뭐, 확실시 되니까. 그래서 그게 에비던스,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어, 그러네. 여러분들 지금 국장님들이고 뭐, 이러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이 뭘 하려고 래도뭘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3회 법칙인데도 다, 다 물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장격지에서, 자장격지에서 스스로 책 읽고 해서 요거, 그대로. 연 64년 동안 검증된 거예요 원칙과 개념이요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요 원칙과 5개념 대로만 하면 99%가 커버가 돼요그 복제가 아주 가지런히 됩니다 그 기준 하에서만 한다 그러면 네 예, 지금 늦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나온 지지금 3년 뭐 아직 채안 되거든요 2년 한7 8개월 밖에 안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책 교과서도 있겠다 그리고 또 워크숍 할수 있는 시스템 가이드 그 책도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나가요 그럼 뭐, 뭐 한다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직도 그걸 매일매일 에이코 액션 파이브 그래 갖고 그걸 하고 있는데 제대로 5원칙과 5개념 대로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는 오늘은 문화 문화가 그렇게 아주 원투를 뭐 어쨌거나 원조 회사인 아매이 원, 투. 곧 그에게 순위가 바뀌겠지만, 은그 2, 완전히 자웅을 겨루는 이두 개의 문화가 그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쪽은 너 나와서 그렇게 했지? 커밍아웃 하라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 은 때가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는 뭐 그, 뭐, 직판마진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 14만 8천원에 10만 p 부여하는 것도 없어서 지금 한 세트상 8만 4천원 뭐 이런 식으로 다돼 있으니까 벌써 중요한 두 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인터넷 재판매 아웃렛을 갖다가 막아놨지 않습니까? 어차피나 지금 막자고 그냥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국장님들 뭐 중간에 가다 보니까 오난 닥쳤던 개 됐네 그러고 이런 신문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뭔가 인식을 달리하지 않으면은 길은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서 고사당 이에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젊으신 분들 40대 50대 초반 초중반에 있는 분들 얼마나 이게 좋고 스마트폰 잘다루고 인터넷도 다 이런거 다 잘하는데 그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 아침조회 랍시고 양날그 교장님 훈시하듯이 그 따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줌 미팅 지금 뭐저 유튜브 상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들어앉아 가지고 그냥 맨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나와 가지고 뭐 나름대로 자담식으로 하고 뭐 하는데 옛날 그거 하고 다를 게 없어요 왜냐 문화 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는데 줌으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코로나 풀려 가지고 또 다시 주, 오프라인으로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아요 문화가 안 바뀌면 은안 됩니다 근데 지금 소수 한 십프로, 이십프로, 뭐 저로 비롯해서 그렇게 해서 한개한 십프로, 이 되지만 1 년, 2년더 지나면은 그 세력이 막 막강해지면은 이제 저쪽은 아이고, 그리고 아주 곡설이 나는 그 때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책 열심히 보시고 그렇고 세명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모아서 그렇게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그것다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또 한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직급 도전 문화를 아주 철저히 그 파괴하는 그래서 그 내막을 알아야지, 인식이 돼야지 여러분들도 어떤 결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리즈로 제가 한번 계속 기획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